아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동면역은 산성을 안 막아줌 오케이 꿀정보 꿀팁 감사합니다 아아돈 어어 체제 체력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먹으려고 따.. 다른 스테이지를 안 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게 독인가 가스군요. 가스는 괜찮나보네? 불 붙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한번 어, 뭐 큰일을 내볼까? 음... 아, 위에 있는 가스까지 안 가버렸어. 아, 가스도... 아, 피가 달아요. 뭐 먹었니? 텔레포타슘 어, 뭐야? 이거... 밖... 밖... 밖... 개가있있 뭐지? 지이이짝이야야뭐뭐야 이거 누가 여기 쿵쾅그리래 이거, 이거 일단 이거 먹자. 왜 폭탄이잖아? 어니 밖에도 별거, 별거 많다고요. 별게 많다니, 이거 완다. 이거, 이거 먹고 밖에 한번 나가보자고요. 그럼 얍! 아 저런? 아 녹는구나 다행이야 녹아야지 불타는거지 녹는거지 어.. 됐고 아이고 불쌍한 녀석 내가 그 고통을 끝내줄게 여기 착지하면 안 묻을 것같아아 됐다 화사의 소환? <웃음> 크로스무 아니야 그냥? 아! 아! 아파요! 아아아 아, 물! 아 어, 소리가 찰지고만 저기 또뭐 새로운 거 있다. 어, 또 안드? <웃음> 마법 화살! 6칸, 250. 이거 봤 지가 괜찮은가? 안돼! 안돼! 어, 여 어디야? 어. 이 녀석이? 아, 에이미가 아파요? 흥분돼서 어 아까 그걸로 가보고 싶은데 밖에 한번 나가볼까? 아 이거 아래쪽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일단 얘 잡고 어 석판 나가려면 입구로 아 밖에 연결돼 있나 보군요. 이거 대체 뭐에 쓰는 걸까? 석판 어... 어? 저기 뭐 있네? 어? 주문인가? 아니네? 뭐지? 썬더스톤? 뭐지? 물에다 넣으면 막 전기 빠사삭 하는거 아냐? 니 그냥 여기다가 뚫어보고 싶은데 이거 바위는 폭탄으로 안 부서지나요? 에, 폭탄 써버태해 여기서? 아니야 저기로 나가보자 한번 이거 넘어가는 건가? 에! <웃음> 어! 불꽃 남자가 있다 여기. 평화롭군. 평화로워. 범이왜 이렇게 나있지? 응? 뭐지 여기? 아! 아! 산소! 왜 금이 떨어지지 이거? 내 돈인가 이거? 어? 뭐지? 길이 없잖아 이거 뭐지? 내.. 내돈 떨어진건가? 응? 음? 폭탄 아래 부수는 수심? 콩! 짝! 콩! 짝! 얘다가 하나 쏙! 아! 절로 가는 길이 있구나! 헤이야! 어. 아! 어, 죽어요! 아 죽어요! 아아어 이런 시크릿이 있구만 또 에에? The sacrifice of once after a portion of knowledge is the haste t r i b 트 t e to the god. 아, 뭔 개소리지, 이거? 아! 텔레포타시움 있었는데, 이거 써버릴걸. 이거 궁금한데,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뭘로 변신하는 거야? 어? 뭐야, 이거? 하하하하. <웃음> 하하하하. <웃음> 위쪽 지점에 재단이 있다고요? 음... 아 그럼 이거 필요없는거잖아 이런거 이것도 뭔가 이거 그런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왼쪽 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점프 길게 하면 공중에 재단이 있어요 위쪽 재단에 스크롤 받치면 100원씩 줌 스크롤? <웃음> 아, 이고 그러면 이게 하나당 100원짜리인 거예요? 얘는 어디다 쓰는 거지? 뽕!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와 어, 미친! 아무거나 막 변신 되는 건가? 마법! 에, 백콤백콤백콤백 컴백! 컴백! 컴다 컴백! 다다다백다다다백 변신! 오 불꽃 남자! 아 컴백! 한번더 미친! 오 미친! 오! 세상에! 오~~ <웃음> 상에 묻혀버려서 변신이 풀리는 순간 맞아. 이럴 수가 무서운 게임이네. 이거 어? 이거 근데 초반에는 맨 위로 갈 수가 없잖아 이거. 아이템 먹고 새로 오면 되는 건가? 근데 첫 판에서 아이템을 새로 먹을 수 있게끔 그 파밍이 되는 것인가? <웃음> 저렇게 해서 죽을 수 있구나. 아. 어? 어? 나는 죽음을 창조한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지. 멍청한 녀석. 아 다들 연고 중이에요? <웃음> 아난 여기 위에 불을 붙일라 그랬는데, 어불 붙었네? 벌 어, 조심! 어! 벌레 조심해요! 어 벌써 9 시네. 어 게임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걸. 어 뭐야 이거? 기름으로 푹 담가서 조심히 가야 돼. 아! 미친놈들. 또 죽으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어, 미친.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똑똑똑. 음, 기름으로. 푹 담가서. 독 <웃음> 조심. 아 미친, 미친! 음, 내 몸은 불타고 있어. 아 불타요. 어이 이거 기름이잖아 요 <웃음> 미친. 미쳤... y <웃음> 이거 불 언제 꺼져 아아 o d o Ah, never, e 뭐야 이거? 살았다. 아니, 이랬다. 독 없애겠다고 기름에 <웃음> 푹 담갔다니. <웃음> 불이 붙어버린다고. 어, 왕눈이. 어, 둘다한 방? 독조심? 아, 얘네는 뭐 죽으면 독을 뱉어내. 벌써 175원이나 모았네? 플라스크 변신 플라스크였으면 좋겠다 뭐야 텔레포타슘 어! 거미 있었어 에이! 에이미 왜이래 세상에 아 이거 가망이 없는데? 엔드게임인데? 엔드게임? 가망이 없어버리는데? 가망이 없어버리는데 이거? 할수 있다고요? 아니야 이거 1라운드라서 그냥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같아아 <웃음> 어, 뭐야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 아까 거기잖아 저거 아까 그거나 가져옵시다 그거 저거 석판이나 가져오자 요거를 또 쓰는 방법이 있지 그래? 음... 아 여기다 뿌릴까? 으! 뭐지? <웃음> 여기다 이걸 딱 뿌려버리고 아까 거기서 다시 돌아갈 때 힘들게 가지 말고 거기서 이 물을 딱 뿌려서 텔레포트를 하는 것이죠 그쵸? <웃음> 아 이거 막혀있냐 처음부터 괜히 폭탄 두개 쓰게 만들려고 잠깐만. 이리 다 왔쏭. 이렇게 가서, 올라가요! 먹어버리고, 어, 뭐야! 에? 아니 독을 핀가 친구예요? 친구야 뭐야? <웃음> 이거 독인가? 핀가? 아 이게 흡수가 돼버리네.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일단 요거를 쫑쭉 뭐요? 텔레포트 시켜줘요. 됐다. 아! <웃음> <웃음> 한번더 해볼까? 저좀고인데다 좀, 좀 가자. 얼마큼 있어? 100% 차 있다고? 그만큼 썼는데. 오유 어디야? 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 이뭐 공중에서도 그냥... 오... 오... 오... 오! 아... 이거 <웃음> <웃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숑... 어디야? 오... 뭐야? 뭐야? 맞네요. 뭐 하면 할수록 뭐 새로운 게 많아. <웃음> 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 대단한 게임이야. 아, 재밌구만. 그래, 그래. 아니 근데 다음 라운드, 다음 스테이지 가면은 다시 1탄으로 못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었나? 물어봤었나? 못 돌아오면은 저거 돌아올 수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못 돌아오면은 돌아올 수 있나? 아니지, 다음 라운드로 가면은 못 돌아오는 게 맞지 않나? 아, 나뭐에키 아, 저거 독어야 뭐야? 기름이야? 돌이야 돌이 무너어어 아, 아, 돌무너어 곳은 아, 그게 다 무너지지가 않던데요? 아, 내 몸이! 또! 아, 또 폭탄이야 이거! 어, 뭐야 저거! 공중에서 갑자기 저렇게... 뭐가 어, 뿌린다고투명슘 야, 이걸로 뿌려서! 뿌려서! 어, <웃음> 불 꺼! <웃음> 그래, 이런 방법 있지 이건 뭐야, 페로몬? 그렇군 투명도가 100%여야지 아, 젠장할 중화시켜 <웃음> 이런 용도가 아닌 것 같지만 어, 뚫려있다! 근데 이거 뭐지? 독성진흙? 먹어! 먹을 수 있어! 디스크 발사체! 먹어! 아! 아파요 아파요! 미친 이거 나도 맞는 거 아닌가 했더니 진짜 맞네? 이만이야 이거? 어 미친? 아, <웃음> 아, 어, 어. 너도 나도 한 방에 가버리는데? 아하하하! 아! 아! 아! 아이! 아이, 갑자기! 아, 아까 위에서 튀어나왔던 놈이잖아, 이거. 아, 괜찮아. 완전 초반이었어. 괜찮아 으 빡치는거 이씨 어 뭐야 터졌어 보 뭐지? 좋아 이번에는 찐텐으로 갑니다 네. 이제 뭐 장난 안칩니다 파밍 알뜰살뜰하게 해서 좋은 거 먹고 완전 존나 센 걸로 만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아, 아 근데 디로 가야 돼. 이거 어디로 가야 이게 좋은 아이템들이 있고, 그러고요. 우와, 음? 뭐지? 이거? 뭐야? 아래 어, 나가질 못하는데, 이거 <웃음> 찐텐 갑니다. 차, 차, 차, 차, 사 차, 차, 사 차, 차, 차, 차, 아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있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탄을한번 써버려? 너무 자식! 아! 고걸 맞아버리네. 페로몬. 혼돈의 변신 모르핀. 그렇지! 이걸로 변신해서 황금남, 아, 불꽃남자 죽여버리자. 예에에에. <놀람> 어, 뭐야, 이거? <웃음> 불꽃 남자 어디 있느냐 어. 이거 뭐지? 변신 무릎이냐? <웃음> 아, 이거에 뭐야 이거 체력도 따로 노나? 뭐야 날개가 바뀌었어 체력이 따로 노네 아 이거 날아다니는 이걸로만 바뀌는데 어 그러면은 이거 변신이 얼만큼 걸리는 거죠, 이거? 매 아. 아, 얼마 안 걸리네. 안 되겠다. 이거 찐템 포기하고 변신 모루핑 이거 써 가지고 날라다니는 애가 있으면은 졸로 한번 갈수 있는지 한번 가 보자고요. 2%에서 쳤어 어. 여기서 먼저 써볼까? 뭐야 이거 구획구획 <웃음> 다시 변신! 에 에잇 갈인가 뭐지 이게 변신! 난지새끼야 변신. 그렇지, 이거지. 올라가. 쭉 올라가. 할수 있어. 오, 이 높이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올라가. 그렇지. 예 올라왔다. 그렇지. 아, 이게 이렇게 돼. 오! 눈? 설상을 암시하는 건가? 이곳이 어디죠? 뭔가 또 대단한 괴물들이 매섭게 있는 것인가? 왜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무섭게? 야 넘어와 버렸어 나 여기 한번 넘어 보고 싶었거든요 여긴 또왜 이렇게 터져 있는 곳이지? 일로 가면은 뭔 아주 무서운 괴물 딱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무서운데 갑자기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절벽으로 돼있지 뭐지 저거 피라냐야? 그냥 물고기인가? 괴물 아니지? 너네 나 공격 안하지? 그치? 뭐지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어드벤처인데 갑자기 걷기 시뮬레이터 됐는데 뭐지 이거 가도 되는 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지 집 가는 거? 그런가 집이 이쪽 방향이라서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져서 광산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었을 수 있어요 지구는 동그니까? 뭔 소리지? <웃음> 뭐지? 모래인가? 갑자기 사막이 나와버린다고? 뭐지? 갑자기 샌드엄 나타나서 잡아먹히는 건 아니겠지? 뭐지? 심상치 않은데? 심심하니까 한번 변신하고 가야 돼. 우! 내가 샌드웜이다. <웃음> 내가 내가 샌드웜이야. 세상에. <웃음> 변신 미친 거 아니야? 어,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아, 살려줘요. 아! 일단 죽어버릴 거야 나. 어? 터진다. 이걸로 땅 파. 그렇지. 잘했다. 똑똑해 역시. 어? 오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이거? <웃음> 나중에 은닉이 척수물이야. 뚫어버려고. 뭐야 도전까지 있어. 오나 스나이퍼 됐어요. 스나이퍼 이렇게 생겼구만. 이걸로 한 발만 쏴보자. 아, <웃음> 그때 <웃음> 변신 이 풀려버린다고. 아아..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쁜 녀석들 개굴! 개굴! 캐러러! 캐러러! 캐러러! 캐러러! <웃음> 미 <미쳤어.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오! 미친! 죽어볼래? 뭐야, 이건 또. <웃음> 어, 뭐야, 대포야? <웃음> 뭐야, 이거. 아, 날아다니는 해골이요. 뭐야, 이게. 아, 어, 아. 아, 너무 아프고? 오, 뭐야, 이거. 우와. 이거 잡아먹을 수 있나? 오! 오, 개쎄, 개쎄. 오, 쩔어. 오, 아, <웃음> 어, 아, 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자. 한번, 한번 써보 아, 빵. 물고기야 이거 설마? <웃음> 물고기야. 오 그렇지. 어 그렇지 샌드웜. 오 미친. 오 미친. 나 죽는 거 아니에요? 아 도망가. <웃음> 예, yep. 오, 또센도입니다 오, 미친! 어디까지 가? <웃음> 오, 나 죽어, 이러다! 오, 미친! 오! 아! 이하은데 여기. 많은데야, 여기. 아, 아, 아! 어! 어, 어. 무서운 녀석들이 많군. 어, 아, 안 돼! 안 돼! 난 아직 죽을 수 없어! 안 돼! 변신! 죽어 이 자식들아, 주, 죽어, 죽어, 오케이, 이야, 오 잠깐, 거기다 폭탄을 뿌리다니, 아, <웃음> 아 나중에는 저 완드가 아니고 총이랑 대포 쏘는 애들이 막 나오는구만, 어, 어 이거 재밌구만, 어, 어 변신 폴리모브 재밌는데 이거? 어, 뭐가 있나보죠? 그곳이라니? 아, 이거 막 계속 샌드홈으로 변신하면은 저거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아쉬운데? 안되겠다 이제 <웃음> 잠깐만 녹화 여기서 잠깐 <웃음> 녹화 잠깐만 아 재밌는데 이거